2. 목격자 사마천 고조선과 한나라 전쟁을 보았다. BC와 AD를 구분하는 법은 0년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AD고 왼쪽으로 가면은 BC예요. 지금은 2022년 AD 2022년입니다. 사학계 종을주라 불리는 사마천은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을 목격하였다. 그 조한 전쟁이 끝나고 시간은 흐르고 올러 사마천에쓴 사기는 억퉁이 판을 쳤는데 남북조시대에 이르르면 도대체 어떤 책이 진서인지 구분할 정도가 되지 않아 문제가 이었다 어쨌든 그렇게 정한다고 하는 사기의 조선 열전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 이로써 드디어 조선을 정벌하고 사군으로 삼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군이라는 단어가 담긴 최초의 서적인 사다 에는 조선을 정벌하고 사군으로 삼았다 이렇게만 적혀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AD 32년에서 92년에 후한 사람인 반고가 한서 집회를 마친다 그런데 그 한서 무제본기에 처음으로 사군의 구체적인 명칭들이 갑자기 등장한다 겨울에 조선에서 그왕 우거의 목을 베고 항복하니 그 땅을 낭낭임둔진번군으로 삼았다 한서 무제본기 그리고 다시 AD 420년에서 479년에 이르러 남송사람인 베인이 사기집회라는 사기주석서를 썼는데 거기에 다시 낭낭임둔진번현도다라고 사군의 명칭이 추가적으로 등장한다